안녕하세요. 뭐든지 원샷해보이는 남자, 원샷맨입니다. 착! 오늘은 초코우유에 달고나 우유를 섞으면 어떤 맛이 날지 평가를 해볼 건데요. 그러면 원샷해보겠습니다. 착! 달고나 우유와 코코 우유를 섞으니까 엄청 단맛밖에 안 느껴졌어요. 오늘 맛의 점수는 5점 만점 중에 4점이었어요. 완전 달달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맛있는 우유 조합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마시고 나서부터는 당뇨가 울것 같은 그런 달달함이 정신을 지배했어요.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든지 원샷할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. 참